응?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바로 확인시켜드려. 와 누구세요? 누구? 2019년 5월 14일. s t a r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방금 전에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아. 방금 전에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뭐 있었어, 평가. 뭐가 있다 방금 나온 것 같아 지금. 어? 아직 있나? 아직 있어?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뭐예요? 뭐냐고요? 또 왔습니다. 가터터 이러지마 여기 치가뭐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가 지금 가가가가 여기 또 뭐야? 여기 또 뭐야? 어? 아, 하지 마, 나 진짜. <웃음> 이쪽으로 건너왔나? 혹시 이쪽으로 건너왔어? 나 여보, 잠깐만, 옆동으로 왔거든요. 잠깐만요, 뭐 건너온 거 같아. 한번 확인해볼게, 일찍만. 뭐 이거? 혹시 여기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뭐 있습니까요? 뭐시 깜짝 고 봐. 여러분들 오늘 장소를 좀 잘못 왔을까 라. 왠지 갑자기 무드 그런 생각이 드요. 에? 온 기운이 다 퍼졌구나. 사방대 다 퍼졌어. 뭐야? 양이? 양아? 양이야? 양. 양이? 양이야? 양이야? 양인 거야, 뭐야? 양이야? 괜찮을게 말해봐봐, 양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양인 거지. 어? <웃음>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돼 바로 확인 시켜드려 바로 확인 시켜드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돼 낚시줄 없어 바로 확인 시켜드려 아무것도 없어 이 코리는 뒤에 있었어 나진미쳐버잠깐 어..? 나너 나한테 걸렸어. 너 나한테 걸렸어. 나와. 나 나와라니까 너 나한테 걸려. 너 나한테 걸렸다니까. 나한테 걸렸어. 나 나와라니까. 나한테 걸렸어. 어? 나한테 걸렸다고? 어? 나한테 걸렸다니까? 도망가기 선수구나. 너 도망가기 선수네? 아주 도망가기 선수야. 뭐하냐 여기서? 너 여기서 뭐하냐? 이제는 별로 무섭지도 않다. 무섭긴 하네. 아, 무섭긴 하다. 아니, 안 무서운 줄는데 무섭긴 하네. 조금 무섭긴 하네. 여기 오늘 이상하네. 무섭긴 하네. 좀 무섭긴 하네. 어... 왜 이거를? 어? 잠깐만. 누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따이 짓거리 났어 이거 누가 이따위 지껄이나냐 이거 뛰는 그들. 야, 혹시 안에 있냐? 혹시 안에 있어? 혹시 안에 있냐고. 나와. 나와. 분명히 누가 왔다고는 같긴 한데. 이건 분명히 누가 왔다 가긴 했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지금. 왔다, 막, 오, 왔다, 깜빡이 형 키고 들어오스어 뭐. 와, 왔다, 이모. 아니, 이모 깜빡이 형 키고 들어오시오. 와, 왔다, 뭐예요, 지금. 아, 나 이제 얘기 좀 합시다, 진짜. 나 부탁이요. 예? 네? 이제 얘기 좀 합시다. 하지 말라 니까 진짜 하지 말라 니까 하지마라 말아, 하아말라말까하지말지 말아, 아아 이거구만. 이거야. 아까쯤에 이것이. 너, 너, 너, 너. 또구네? 내가 오늘 잡는다. 내가 오늘 잡는다. 오케이. 내 뒤에? 내 뒤에? 해봐. 해, 보시게나. 나는 별로 무섭지가 않다네 왜? 싫어..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시게나 다시 한번 말해보시게나 다시 한번 말해보시게나 어딨어? 드디어 말했다 얘들아 얘들아 드디어 말했어 있으면 나와봐 한번 음,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내가 그렇게 하고갈줄 알았지? 또 해? 나는 다른 망자들을 찾아 떠난다 얘들아 여기 큰거 있다 지금 얘들아 여기 큰거 있다 지금 엄청 큰거 있어요 여기 지금 엄청 큰거 있다 얘들아 어딨노? 어딨노? 어딨 있어 하지마. 하지 말아 있어. 와, 씨, 씨. 도망가지마. 마이크 도망가지마. 마이크 도망가지마. 마이크 도망가지마. 넌 도망가는 순간 시체도 오해사니까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조만가지 나나와 <웃음> 이걸 봐라. 이거는 어느 것도 할 수... 와. 얘들아, 이걸 봐라. 이거는 어느 것도. 할 수... 누구세요? 누 누구? <웃음> 들었지? 야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저기 사람이 살았거든. 기억 날 거야. 누구요? 뭐 했던? 뭐했대 했던 그런 분이 있었거든. 하고 여기 원래 제보자 말로는 사람이 사는가 뭔가 사람이 있다고는 했어. 어, 아줌마였나? 나오세요.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귀신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저씨였어요. 마지막 말이 여기 사 여기 사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첫 번째 동, 두 번째 동을 다 갔을 때. 사람이 사신만한 곳이 없었어요 살만한 곳이 뭐가 이상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서요 어서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 아저씨, 때, 아저씨, 아저씨 왔을 때 도망가지 말지. 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전에 방송을 봐봤어 봐 봤어 봐. 이전에 방송 보면은 이 코리를 무슨 무기 같은 거 들고 저경과인가 뭔가 가, 나 같은 걸 들고 하고 이 코리를 위험한 적도 있었다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일단은 빠꾸를 했지만 내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시 올라가긴 했잖아. 왜 그거 한 가지밖에만 생각하냐? 그 실제로 실시간으로 나갔어. 그 유튜브에도 있다. 봐봐 한번.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너 같은 어떤 사람이 무기 들고 쫓아오면은 이런 봐 봐. 이런 순가에서 누가 쫓아 안무섭웠겠냐끄다 좋아요. 알았어. 갖다 드릴요 어.